안녕하세요. 검프로 다육이에요. 어? 어어 어. 처음 검프로 다육이 영상에 오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육이 유튜버예요. 애기 웃음소리 나서 놀라셨죠? <웃음> 이게 무슨 에보니 입장 떨어지는 소리야? 하시겠죠? <웃음> 오늘은 인천 다육 도소매점이에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 11월 9일 산지식송 신상 다육이들 도착했어요. 함께 보시죠! 입장이 크게 안 크는 미니 종자 입장. 샤갈. 샤갈. 14,000원, 14,000원 샤갈 미니 종자 입장, 샤갈, 미니 종자 입장 10일. 11월 10일, 오시는 순서대로 아침 9시부터 24분께 1,000원에 드립니다. 요즘 구하기 힘든 인기 다육이 파랑새, 파랑새 1,000원에 드립니다. 파랑새 1,000원 11월 10일 아침 9시 오픈과 동시에 특가 다육이 파랑새 천 원에 데려가세요. 파랑새 천 원! 인천 다육 도소매점 오늘 신상 다육이들 오는 날이죠. 인천 다육 도소매점 모든 다육이 화분 30% 할인 중입니다. 신상 다육이 다 같이 구경 가보실게요. 특가 세일 다육이는 파랑새, 파랑새, 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애터미 천 사백 원, 에터미천 사백 원요 바닐라 비스 천 사백 원, 바닐라 비스 천 사백 원와 얘는 얼굴이 두 개네요. 바닐라 비스 미니 수주성 미니 수주성 천 사백 원요 미니 수주성 천 사백 원. 신상 다육이, 리톱스 모듬. 9,800원이요. 9,800원 리톱스 모듬. 베이비 핑거, 1,400원. 베이비 핑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들. 베이비 핑거, 1,400원. 840원, 840원. 퍼플 드림. 신상 다육이요. 840원. 이보다 더 저렴할 순 없다. 퍼플 드림. 이어서 2,800원 샤치 철화, 2,800원 샤치 철화. 세상에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샤치 철화 2,800원, 2,800원 철화 보고 싶어. 철화 보고 계십니다. 어우 너무 반가워서 말이 막 꼬여요. 2,800원에 철화를 구입할 수 있다니 철화가 이렇게 값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2,800원. 샤치철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584-19번지에 위치한 인천다육 도소매 합식해서 심으면 예쁜 국민다육이 1400원 레티지아, 레티지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아돌피, 아돌피철화 4200원, 아돌피철화 4200원, 아돌피철화 4200원이요 네. 여기 써있죠 여러분 주의사항 입장을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문이 생겨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짬짬짬 또르르 라우이 4,200원이요 라우 이렇게 이 100분이 있는 아이들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라우이 4,200원 호빗탕인 30% 할인해서 1만 500원 1만 500원 호빗 당인 호빗 당인 1500원 문스톤 9800원 문스톤 9800원 신상 문스톤 보겠습니다. 문스톤 묵은둥이 문스톤 9800원 하나만 맵이나금 맵이나금 지금, 얼굴이 2두3두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맵이나 금.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맵이나 금. 건프로도 며칠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었죠? 우와우, 우와, 와우 어우, 너무 이쁘다. 맵이나 금. 모공이 1도 없는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이요. 30% 할인된 금액의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 14,000원에 구입 가능하신 당인 금. 당인 금 14,000원. 당인 금. 우와. 당인 금 보고 계십니다. 당인 금에 이어서요.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만천, 이백원. 만천, 이백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야생 콜로라타 만천, 이백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택배는 안 됩니다. 매직잼 골드 아주 빨갛게 물들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죠. 매직잼 콜드 천사백원. 매직잼 콜드. 매직잼 골드 아직 여유 많아요. 음, 보세요 목대 이렇게 묵은아이 연봉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연봉 7,000원. 지난주에 매장에 나와서 인기 많았던 신품종 애프리코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애프리코 7,000원. 사진빨 잘 받는. 실제로 보시면 색감이 너무 빨갛고 연두하고 아주아주 이뻐요 신품종 애프리코 파이어 앤 아이스 파이어 앤 아이스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파이어 앤 아이스 이어서 콩코드 콩코드 보여드릴게요 콩코드 5,600원 5,600원 콩코드 한스 군생, 한스 군생이요. 한스 군생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짠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웃음> 야, 요즘에 군생 다육이들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스 군생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한스, 한스요. 에보니, 한스 에보니 5,6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한스예본이 5,600원 한스예본이 5,600원 한스예본이 7,000원 한스예본이 7,000원이요 신상 다육이 농장에서 도착했습니다 토파즈 14,000원. 토파즈 14,000원. 토파즈 14,000원. 토파즈 14,000원. 토파즈 14,000원. 토파즈 14,000원. 프랭크, 프랭크. 프랭크 14,000원. 인천다육도소매점 택배는 안 되는 매장입니다. 프랭크 14,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30% 할인된 금액에 이어서 루밍 루밍 11,200원이요. 11,200원 루밍 11,200원 신상 다육이들이 오늘 농장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쌍두아이도 있네요. 루밍 11,200원 원종 에보니 실생. 9,800원이요. 원종 에보니 실생 9,800원. 신상 다육기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원종 에보니 9,800원.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14,000원이요. 아메티스트 14,000원. 아메티스트 14,000원이요. 매직잼 골드 1,400원이요. 매직잼 골드 1,400원. 택배는 안 되는 매장입니다. 군생 로레이마, 로레이마. 30만원. 로레이마, 30만원이에요. 로레이마. 로레이마, 30만원. 동운철화 헉, 너무 멋있어요. 동운철화 와. 거대한 동운철화 4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동운철화 먼디군생. 20만원, 14만원이요. 14만원. 먼디군생. 아, 이 예, 가져가셔도 돼요. 14만원. 먼디군생. 먼디 군세. 한스 에보니 42,000원이요. 자구 딸랑딸랑. 한스 에보니 자구가 딸랑딸랑 42,000원. 몰개인 3만원. 몰개인 3만원이요. 몰개인 6만원. 같은 몰개인이라도 이 아이 보세요. 6만원. 띠리리. 짠짠. 한스 에보니 42,000원 한스 에보니 42,000원 자구 달아주는 센스 42,000원 오렌지 립스틱 와, 어우 탐난다, 어우 탐난다 오렌지 립스틱 또, 또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랑 또 다른 느낌? 오렌지 립스틱 42,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에, 에보니 SP 84,000원 에보니 SP 84,000원 에보이 SP 8만4천원 얼마나 크냐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대품이에요 다. 여기 보시는 애들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온애들다 대품입니다. 로레이마. 로레이마 20만원 14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로레이마 14만원. 자구가 어마어마하다. 먼디 8만사천원 먼디 8만사천원이요와 이렇게 자구가 또 달려있어요. 묵은 애라서 이런 애들은 와 너무 멋있어요. 음,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21,000원이요. 한스 에보니 21,000원. 와 한스 에보니 자고 달린 거 너무 이쁘다. 와 오렌지 립스틱 오렌지 립스틱 21,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엄청난 제품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멋있다. <웃음> 박스에 담아져가지고 이렇게 잘 찍을 수 없는데 아무튼 오늘 농장에서 도착한 오렌지 립스틱 21,000원 21,000원 쫀쫀 피가르 피가르 28,000원 <웃음> <웃음> <웃음> 젤리 카시오 14,000 원, 요 젤리 카시오 14,000 원, <웃음> <웃음> <웃음> 샤넬 무주 21,000 원, 샤넬 무주 21,000 원, 샤넬 무주 21,000 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이요.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색감 너무 이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금 원종 복랑금 5,600원, 원종 복랑금 5,600원이요. 5,600원. 금 라울 금 5,600원이요. 라울 금 5,600원. 라울금 5 6 0 0원요 라울금 5 6 0 0 댓글 고정란에 주소와 지하철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연락처 적어놨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 다양한 신상 화분 다육이 모두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다육이 신상품 많은 매장 인천다육도소매 왼쪽은 곰마리아 오른쪽은 자구 따글따글 피델리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21,000원 영업 마감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다양한 다육이와 신상 화분들 구경나오세요. 다육이 맛집 인천다육 도소매 아이보리 35,000원 방울복랑금 21,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인천다육 도소매점은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5,600원 레인드랍 레인드랍 5,600원에 입양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검프로 다육이 영상 오늘 즐거우셨나요? 검프로 다육이에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는 만큼 검프로가또 열심히 다육이 농장에 방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 네 새벽별 새벽별 만500 원, 새벽 별만500 원, 원종 빅터 4200 원, 원종 빅터 4200 원, 원종 빅터 4200 원, <웃음> <웃음> <웃음> 당인 1400 원, 당인 1400 원, 레티지아 1400원 레티지아 1400원 오늘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다육이 쇼핑 나오셔서 저희 상남자 장난감 사다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육이만 쇼핑하러 나오세요 모두 함께 다육이 쇼핑 저렴하게 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